이 a 이다 빡빡빡 뚫어 a p a Papa, Papa, p a 이거 Papa, Papa, Papa, Papa, p 빡빡 a p 안녕하세요. 안녕 p 세요안녕 a p a 안녕 p a p 안녕 가 p a 안녕 Papa, p 저기 a Papa, Papa, p a 앞에 봐봐. 앞에 앞에 저기. 여기도 있으이 앞에. 잖아아 앞에 기 있잖아. 여기 여기. 앞에. 알프 쪽에 봐봐. 그래요. 네. 네. 이쪽으로. 세요밥 먹고. 응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 풍.